것은 베스트다! 안녕하세요. 도쿄에 사는 제제입니다. 썸네일 예쁘게 디자인해드리는 여자 썸디녀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구독자님의 황금같은 시간에 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방송국 예능 느낌의 썸네일 만드는 법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디자인 감각을 키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영상이다 보니 자주 보시며 가지고 있으신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업하실 때 글자 배치 등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자주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 있는 날이 오거든요. 오늘은 언제나 유쾌한 텐션을 유지하시며 낚시 영상을 통해 시청자님들께 대리만족 및 즐거움을 선사하시는 꿀뽕이 생각님의 썸네일 디자인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리 예쁘게 썸네일을 수정해 드린다 해도 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지 못하면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저희 유치님들 영상이 떡상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디자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답니다. 테스형, 문어라면 드실래요? 라는 썸네일 속 빨갛고 튼실해 보이는 문어다리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 조회수가 높지 않은 것이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영상을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클릭하고 영상 속에서 썸네일 디자인으로 사용할 만한 컷을 찾기 위해 열심히 영상을 돌려보았죠. 어떤 걸 사용하면 아이 사람이 썸네일 디자인 할때 신경 좀 썼구나 티낼 수 있을까도 생각하면서요. 영상을 천천히 보다가 몇 개의 캡처한 화면을 가져와서 손을 봐줍니다. 먼저 문어가 듬뿍 들어간 라면 캡처 사진을 불러오는데요. 해상도 때문에 아마 실제 라면보다 사진이 더 어둡게 나왔을 것 같아요. 색감 보정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재미있다 싶은 것을 잘라서 사용합니다. 꿀뽕이님 센스 짱! 놀라는 표정과 함께 그 옆에 아이디어 번뜩 떠올리게 하는 듯한 느낌의 아이콘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펜투를 이용하여 꿀봉이님과 전구무양 아이콘을 따줍니다. 그것을 먼저 작업해 놓았던 라면 쪽에 올려놓고요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 꿀봉이님이 너무 어둡게 나오네요. 밝아 보이게 손에 대줍니다. 이미지의 전체적인 색감을 밝고 환하게 손바줍니다 아무래도 화면에서 캡처를한 것이다 보니 해상도는 많이 낮지만 최대한 손볼 수 있는 건 손봐줍니다.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은 보통 왼쪽 가운데 메인되는 타이틀이나 이미지를 넣는 것이 정석이다 보니 꿀뽕이님 이미지를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마치 종이 인형 오려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흰색으로 테두리를 주고 그림자를 살짝 넣어줍니다. 음식에는 따뜻한 주황색을 살짝 넣어주는 것이 식욕을 부른다 하니 라면 쪽엔 주황색을 살짝 입혀줍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에 어울리는 헐 이라는 평상시 말투의 타이핑은 필기체 느낌으로 폰트를 선정하고요. 사용한 폰트는 무료 폰트 사이트 눈누에서 다운받은 더페이스샵 잉크 립키드체입니다. 아이디어 번뜩 전구에는 외부 강선 효과를 주어 빛이 반짝이는 느낌도 더해주었습니다. 유세 한창 유행어로 사용되는 테스 형 문어라면 먹고 가실래요? 라는 문구는 부드럽고 굳이 굵직한 폰트를 사용하여 눈에 확 띄게 하였습니다. 역시 무료 폰트 사이트 눈누에서 다운받은 양진체입니다. 메인 타이틀용으로 사용하기엔 괜찮은 것 같으니 강추이고요. 헐이라는 말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핵 존맛으로 변경하여 적어줍니다. 신세대 용어 가끔 사용해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글자 뒤편은 살짝 어둡게 가려주어서 펜트를 이용하여 메인 타이틀을 눈에 확 띄도록 검정색으로 뒤로 빼주는 그림자 효과도 진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참 쉽죠? 본인이 사용하시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잘 찾아보시면 비슷한 툴이 있으실 거예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 이 꽃은 베스트다! 싶으신 것은 반드시 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저장해 놓으시길 추천드릴게요. 화면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보단 원본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화질의 선명도나 색감에 있어서 훨씬 예쁘고 작업하는데 손이 덜 가거든요. 방송 예능 프로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한 이번 썸네일 디자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꿀뽕이 생강님 채널에도 방문하셔서 이 썸네일이 적용된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썸디녀가 여러분의 채널에 방문해서 썸네일 디자인 선물을 놓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독깨서 제자였습니다.